생각해 가끔 바로 들어와. 아 no. 이거 와이파이로 해야 되나? <목소리> 안녕. 뭐야 뭐야? 안녕. 은지 닮았다고? 난데? <웃음> 어, 서운하게 얘기하네. 라이브 꺼야겠다. 누가 이렇게 나를 서운하게 하나. 그렇지. <웃음>